그리고 요렇게 칼을 잡고 있는 손 워! 어! 네, 상추들개년이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호TV의 기금입니다 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네, 어떤 피규어를 한번 또 의미 있게 해볼까 하다가 또 이번에 개묘년 토끼 아니겠습니까? 검은 토끼에 그래서 토끼 피규어를 찾았는데 토끼가 없어가지고 거북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옛날에 그코아 분과 네, 귀여운 닌자 거북이라면 요 친구들은 조금은 징그럽게 실사화됐었던 닌자 거북이 사종이고요. 2014년에 네, 1편이 나왔었고 2016년에 2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3 0뭐 전에 이제 3A 거기서 나왔었던 제품들 4종인데 요거도 이제 2014년 1편 버전이 있고 2016년에 나온 이제 2편 버전이 있어요. 네, 저는 1.0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리더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레오나르도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렸을 때 닌자 거북이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네. 그때 전 이제 이 레오나르도를 제일 좋아했고, 예, 참 리더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뭐 사운드 제일 잘했고, 뭐 얘가 중심이다, 뭐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박스 자체 뭐 크게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2차 제가 구매자도 아니고 한 3차 구매자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열어볼게요. 아, 뭐 상태는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스 자체가 이미 변색이 조금 와있네요. 그렇죠 자세한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맹해 보입니다. 앞에 뭐 요렇게, 그죠? 나무로 이렇게 조금 이어붙이는 갑옷. 네, 굉장히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고 신발 신은 모습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 예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는 거. 네. 뭔가 무기를 잡는 네, 느낌.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런 손 파츠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칼을 잡고 있는 손. 네? 아, 요잘 빠지네. 요잘 빠져. 초반부터 내어 있었던 손 파츠는 네이 쌍칼을 잡는 손. 뭐야? 안 잡혀. 칼 자체가 두 개가 조금 다르네요. 그러고 보니 네 뒤에. 칼집 자체도 어떻습니까? 네, 두 개가 완전 똑같은 쌍칼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조금 다른 느낌의 쌍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르네요. 음, 이런 것들도 조금 디테일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영화 닌자가 보기에 주인공, 아니 그냥 리더라고 할수 있는 레오나르도입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표현들도 잘돼 있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진짜 네, 어디 이제 구급함 같은데 이렇게 쓰여지는 꺼즈 느낌을 네,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잘 해놨어요. 오래되면 사을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닌자 거북이의 주인공 네 마리, 르네상스 시대, 네, 뭐 중세 시대 그 미술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의 이름을 따왔잖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라파엘 미켈란젤로, 그리고 이제 도나텔로만 작가님의 이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레오나르도에 이어서 두 번째 라파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엘 파엘 라파엘 영화상에서는 굉장히 힘이 센네 괴력의 캐릭터로 아마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와, 더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등치가 조금 더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 등딱지에 또 이렇게 네, 덕지 덕지 붙은 네, 이런 테이프도 조금은 더 디테일한 것 같고 뭔가 포인트들이 있고 거북이 자체의 종도 다 조금씩은 뭔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닌자 거북이의 이제 고유 색깔들이 있는데, 파란색이었다면 이 친구는 이제 빨간색이고, 이제 파란색 이제 안대를 이렇게 쓰고 있는 느낌의 눈을 뚫었다면 이 친구는 빨간색으로 두건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려 쓴 느낌이 있어요. 이 친구는 손 파츠가 추가로 한 쌍밖에 더 들지 않았습니다. 주먹 쥔손 외에는 따로 손 파츠는 없고요. 네, 이 라파엘은 또 삼지창이죠. 네, 요렇게 네. 삼지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도 이렇게 헝겊 거지로 이렇게 묶은 모습이 네. 꽤나 디테일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수작업으로 했을 텐데 예쁘고요 이 친구는 선글라스까지 들었네요 음, 선글라스를 쓰면 이런 네. 느낌인데 예. 벗는 게 예쁠 것 같습니다 왜 선글라스를 안 씌웠는지 좀 이해가 되고요 아 이거 이런 데다가 그냥 꽂으면 안 되나? 꽂기에는 아 이게 뭔가 딱 폴딩이 되면 좋겠는데 폴딩은 안 돼서 음. 어. 아, 그래서 가슴팍에 꽂고 싶은데 얘들은 옷을 안 입잖아 지금 네. 상탈을 굉장히 많이 크게 했죠 와 손가락이 세인데도더잘안 안, 들어가네 어우 빡빡해 원래는 넣면은 막 빡빡 넣으면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이 거즈 자체가 조금 해질까 봐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리고 좋은 거는 이 친구들이 다뭐 보시다시피 이미 데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뭐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한번 거즈가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아, 이거 스태츄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제가 관절을 안 움직여서 혹시나 스태츄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액션! 이구요. 손목 관절은 보이는 부분을 교묘하게 이런 거즈 같은 걸로 덮어서 좀잘안 보이고 이 주관절은 내부에 네, 이렇게 관절들이 있습니다. 견관절은 이렇게 조금 에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단차는 최대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한 흔적들은 좀 보이는 것 같고 무릎 관절도 보시면 네, 이렇게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는 보이잖아요. 라파엘은 거즈와 헝겊으로 이렇게 그 관절 자체도 좀잘 가려져 놨어요. 우후, 근데 얘가 약간 발목 관절이 조금 약하네요. 음, 이 친구들은 스탠드도 없어서 조금은 불안하기는 합니다. 자, 라파엘 레오나르도에 이어서 네세 번째 미켈란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명의 멤버 중에는 가장 좀 활발하고 그렇죠? 인싸, 네, MBTI로 따졌을 때는 뭐 아, 앰프제 정도 되는 친구. 요 친구가 나 아, 모습을 드러냅니다. 뭔가 조금 더 표정 자체도 살짝 익살스러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여드릴게요 오 캐주얼합니다 아 그리고 얘가 제일 뭔가 풍성하네요 얘 뭐야 이 손에 이렇게 달려있네요 군번 팬던트 없는 군번줄 느낌 네 요거를 손에 일단은 묶어놨으니까 제가 일단은 해놓을게요 자 일단은 다른 거 착용하기 전에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런 거네 흙바닥에다가 진짜 비비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신발도 좀 다르고, 네 손가락 세 개, 발가락 두개막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약간 패셔니스타적인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라파엘은 선글라스를 그저 고글처럼 썼다면 이 친구는 이렇게 접는 선글라스를 목걸이에 끼고 있습니다. 목에 이렇게 걸어주면 네, 또 이런. 네, 악세사리 착용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목걸이가 하나 더 들었어요. 투머치하지만 이렇게 좀씌어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걸이까지 이렇게 두 개. 손 파츠, 네, 또두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쌍절곤을 아무래도 뭐 잡거나 뭐할수 있는 그런 손인 것 같고요. 지금 착용하고 있는 손은 주먹을 꽉쥔손한쌍 살짝 손가락을 벌리고 있는 손 파츠 이게 이제 한 쌍이 들어가 있고 쌍절곤을 잡을 수 있는 손이 또한 쌍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쌍절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고유의 색깔과 고유의 무기가 있다라는 게그 당시 또 만화를 재밌게 볼수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가동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무슨 탈 것이 더 들었어요. 바로 스케이트보드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씩 움직여 보고 있는데 바퀴는 다 움직이는데 이렇게 스프링이 달린 이런 서스펜션 같은 것들은 작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폼입니다. 아 여기 막 추진 확 되는 이런 느낌들도 줄수 있고 이게 뭐 자석 이런 거 없나? 그냥 붙나? 아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네, 이 상태로 뭔가 탑승은 가능하기는 한데 좌석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포즈를 잘 취해놔야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퀴가 또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는 잘 굴러가지는 않아서 조금 더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바로 도나텔로 되겠습니다. 제기억으론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뭐한 3학년 요럴 때, 닌자 거북이 중에 가장 그나마 인기가 좀 없었던 친구가 도나텔로인데, 네, 보라색이 주 색깔인 도나텔로고, 네, 한번 안에도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어휴, 플라스틱이. 저 추워서 그런가, 막. 약간 깨졌습니다. 네. 도나텔로의 모습. 오, 키가 크네요, 얘는. 약간, 음, 보시면, <웃음> 뒤에 아, 보시면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잘해. 네, 딱 보는 순간 고스터 버스터즈를 좀 오마주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등딱지 뒤에도 뭐 이렇게 네, 물건들을 좀 많이 갖다 놨고, 장비빨로 승부하는 친구, 그리고, 네, 만화에서는 실제로 이런 그냥 봉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죠? 렇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쌍칼, 막 쌍절곤, 삼지창, 쌍삼지창 주고, 어? 얘는 뭐 주지? 그냥 짝뜨기 하나 줘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뭔가 캐릭터를 하다가 이 마지막에 짠 느낌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손 파츠는 역시나 두 쌍이 더 들어가 있는데 골반 때리는 손 느낌 역시나 봉을 또 잡는 이런 손 그리고 지금 착용한 손은 이렇게 펼친 손이겠죠. 자뭐 조금 불안불안하게 네, 얘가 좀 쓰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하체가 좀 약하고 왜 위로 조금 높아요? 키가 좀큰 느낌은 있고 이거 뭐지? 이렇게 지금 안에 뭐 노트북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세개가더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뭐 착용을 하는 건가? 얘는 뺄게요, 그냥. 그리고 그런 옛날 뭐 봉이 있다면 요거는 약간 이런 파츠들, 무기들이 네, 한 쌍씩 더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도나텔로의 포인트. 네,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두건 뭐 쓰고 네, 이렇게 뭐 얼굴로만 포인트 주고 그죠 했다면 이 친구는 그냥 얼굴에다가 또 이런 장비들을 또 씌울 수가 있어. 요 음. 이렇게 얹어주면 또 훨씬 더 멋있고 그죠 풍성한 파츠들을 자랑하죠. 보나텔로는 뭐 장비빨이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서를 보면 이좀 클래식한 무기에서 양쪽에 좀 요렇게 쇳땡이들이 나오게 네좀 장치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조금 요 정도가 짧은 느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이제 얘로 바꿔 끼워주면 와 이거는 뭐 엄청나게 네큰 무기가 생기는 거야 이거 어떻게 다을 거야? 이거 될 거야? 요런 식으로. 요거 긴 거보다는 요렇게 짧게 무기를 지어주는 게또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개묘년 토끼해를 맞이해서 토끼의 라이벌 거북이를 한번 네 마리나 보여드려봤습니다. 네 박스 제로만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 언제여나 연재여나 했는데 이번에 또 2023년 네또첫 리뷰로 또 보여드리게 돼서 저도 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후리버셜 스튜디오에 예쁘게 전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1.0 버전을 보니까 2.0까지 막 구입하고 싶다는 라막 그런 막 소장 욕구 네, 지름신도 좀 오기도 하고. 요거를 또 구입해 놓고 보니까 네, 또 라이벌도 사실 6분 1 스케일로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여기에 빌런들도 아, 걔네들도 지금 아, 한번 서칭을 해볼까 그런 고민까지 해봅니다. 2023년에 또 얼만큼 물량이 늘지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플리마켓 네, 좀 날이 좀 따뜻해지면 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닌자 거북이, 닌자 터틀 영화 보신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